다 마음에 듭니다. 저는 저 신나 신나 the, the angry one s funny. Um, I the the h a p p y one. <웃음> <놀람> 베이라왕 하는 거 마음에 요 네. 요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뭐 할래? 나 이거? 마이크? 골라봐. 아주 골라봐. 깜짝. 깜짝. 안녕하세요 골라봐 빨리 골라. 어, 되게... 네. 할수 있다 네어도도아이나하님 없어. 사는데. 는데 우리는 다시 다시 우리는 할수 할수수수 있으니까. 어? 할수 <웃음> 있다. 하면돼요 따라하 라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. 최고. 네. 이거 준다고? 네. 나 나도 오케이. 오케이. 3개 다 챙겼어. 3개 다 하면 3개 다 줘? <웃음> 사랑해. 이거 하라고요? 이렇게? 따라해야 돼요? 이거 많이 했겠네. 오케이. 됐어, 됐어. <웃음> 비나이다, 비나이다. 홈런이요. 홈런. 홈런 고르겠습니다. 저는 최고 하겠습니다. 아, 제일 마음에 드는 퍼즐을 골라주세요. 사랑해. 알죠 그거? 카카오에서 3,900원 하면 다쓸수 있는 플렉스 제가 간톡방엔 제가 제일 먼저 올렸어요 이거 플렉스 마 메바라 네? 메바라 고를 수 있는 라아한 개가 되는 거 같네 마 메바라 빨리 음. 음. 골랐습니까? 응? 음? 골랐어요 아니 니부터 하고 내 네, 알게 골랐나? 그냥 행동만 하면 돼요. 네, 포 마. 만 나도 저도 몰랐어저저 저 많이 쓰는데저저이모티콘 없... <웃음> 엄청 많아요. 나는.. 사랑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. 사랑해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홈런, 홈런이요 넘어간다, 넘어간다. 저거 이거. 아 여기 이거 과 찾아갈 수 있어요? 오. 아 이거 동영이가. 아 이거 안 써봤어요. 아 동영이가. 군대 가는데 이 이모티콘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. 안 좋아하려나? 그래도 모르겠는데 좋아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홈런이요. 넘어간다, 넘어간다, 저. <웃음> 샀잖아. 나 샀어. 나 나오자마 자 바로 샀어. 그치? 나 야구 사랑하네 사랑해? 사랑하지. 어. 저렇게 어떻게 또? <웃음> 저거 마음에 들어요. 바로 친구한테 사용했어요. 저요? 마음에 드는 거요? 저 사랑이 하고 있는 거. 저기 있네요. 홈런 넘어간다. 이거구나. 아닌가? 네비. 전 힘들어요. 아, 됐습니다. 살려고요.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. 어, 저는 랩으로 하겠습니다. 됐어요. 감사합니다. 요